안녕하세요, 뷰입니다. 피부과 갔다가 지금 조금 자다가 일어났거든요. 무슨 고구마 같지 않나요, 고구마? 여드름 레이저 치료를 해서 어, 얼굴이 지금 많이 쓰라니 상태거든요. 근데 이게 항상 하는 건데 여름에 하면은 어좀 그. 실수한 당일날은 진짜 따가웠거든요 물팩을 5분마다 좀 차갑게 진정을 시켜서 갈아주고 있어요 차가운 물팩 이게 붉은기는 하루 정도 하루 정도밖에 안가고싸 사우나나 찜질방 뭐 이런 거는 약 2주 정도 피해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데서 안신이욕할할수가 없습니다. 수박 저기, 좀 진정을 좀 시키고 어, 고구마. 완전 고구마 아니기요 근데 <웃음> 오늘 진짜 짜아기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기저 이렇게 레이저를 쏴주셨나봐요. 그래서 이미 음. 물팩을 하고 나면 엄청나게 촉촉하고 그리고 좀 뭔가 얼굴이 좀 탄력이 붙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미백은 진짜 하얘지는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확실히 저 한번 부세요 안녕